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도 이제는 10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2세의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3세까지도 아이들이 미국 주류 사회를 위해서 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뭐 돈이 있으신 분들, 또 요즘에 웬만한 연예인들은 어, 자제분들이나 이 관계되어 있는 친척들이 많이들 외국에 나가 있죠. 그리고 기러기아빠라는 단어는 이미 통용이 된지 오래가 됐고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반 이상의 학생들이 외국의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장단기간 유학이라든지의 환경적인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의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의 대답은 난 미국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에 단호하게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는 정체성에 약간의 혼란이 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삼시세끼를 전부 다 미국 음식을 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국 부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한끼 정도는 한국 음식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면서 시작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학교를 가서 보면 유태인 할로데이라 그래서 학교가 쉬기도 하고 또 이슬람의 권에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슬람권의 쉬는 날인 경우에는 또 쉬기도 하고 여러가지의 어떤 할로데이의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또 차이니즈인 중국사람들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적인 또한 연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들의 문화적인 행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게 한국 애들입니다. 그러므로써 질문을 하죠 부모들한테. 우리는 유이이 언제이고 왜 구정이라는게 있는지 그리고 왜 추석이 미국의 땡스 기민하고 날짜가 틀린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내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얘기를 통하다 보면 대화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박히는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었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진학이 되면서 약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을 나는 미국인이지만 왜 나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왜 라면을 찾게 되고 왜 매운맛인 고추장을 찾게 되는지 본래 타고난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왜 라는 질문이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발심의 왜 라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 라는 퀘스천에 대한 반발심이 적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에도 why 라는 질문을 통하는 것은 교과 과정이나 어떠한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why 가 많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반발심을 가지고 비판을 가지면서 왜? 라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봅니다. 세번째입니다. 아이들의 남의 시선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적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벌써 중학교만 되면 멋을 부리기 시작하라고 또한 여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패션에도 민감하죠. 그러한 시기가 미국 애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한국 애들 보다는 다소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소탈하고 털털하게 입고 다니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옷을 입는 걸로 인해서 비교를 하고 또한 나도 저런 패션을 가지고 입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놀리는 경우도 별로 없고 하지만 이런 경우 얘기를 하죠. 운동화, 예를 들어서 뭐엔브랜드사의운 동화를 최신 브랜드를 신었는데 폼을 재고 다닌다. 미국 애들인 경우에요. 그리고 뭐 요즘에 등골 브레이크라 그래서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뭐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잠바를 입고 다니면, 파카를 입고 다니면 아이들이 부러워한다. 물론 여기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해서 나도 저걸 사줘 라고 졸라대거나 그 돈을 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 a 타임에 잡을 갖는 일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 체계에 있어서의 반발심이 적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교사들의 컨퍼런스라고 해서 학교를 주중에 쉬거나 하루 이틀 정도를 학교를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학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게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교사들 회의나 교사들의 어떠한 세미나를 갖추지 학교의 수업 중에 학교 수업을 빼고 하느냐 이런 부모의 벌서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당연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한 학교에서 조기에 학교를 수업을 마치거나 아니면 학교를 늦게 등교를 하거나 또한 학교 체계에 있어서 타임베이스의 어떠한 체계가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 학교 체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왜 그렇게 따라야지 되는 반발심이 적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모든 체계가 나는 그냥 따라가야지만 되고, 당연히 내가 그게 학교의 법이고 체계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교가 되죠. 다섯번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한국 아이들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컨택 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학교 내에선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물론 지금 세상은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일종의 월급을 받고 또한 그냥 우리를 가리켜야 되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미국의 선생님들은 한국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직업적으로는 조건이 안 좋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월급 그 받는 봉급 셀러리 수준도 좀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미국의 학교 선생님들은 투잡과 뚜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라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수능을 하는 부분들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왜요 라는 반발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도 국기 하강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걸려 있었던 국기를, 오후가 되면 국기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그 국기를 내린 국기를 갖다가 점 접어서, 우리로 말하면 교무실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도 그런게 있었죠. 물론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당번제로 시켰을 때세 아이나 네 아이가 한 그룹이 돼서 그국기하강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시켰을 때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히 내 차례가 됐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생님이 시켰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마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절대적이죠 자 물론 주관적인 말씀이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른 환경도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인 경우 대도시의 학교들인 경우 또 학군이 어느 정도의 보통 정도의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더 좋다 나쁘다 이건 주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전반적인 부분은 순진한 편이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는데 아침 시간에 학교를 갈때 부모가 태워다 주고 끝날 때 부모가 집에 데리고 와서 제2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부모가 동참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유는 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한 아이들이 그 외의 친구들이라든지 그외 제3의 사람들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개인만의 생활을 갖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대학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울타리 내에서 규정화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사고나 또한 경험은 주말을 통해서 좀더 보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아이들만 가방을 메고 즐거운 대화를 하거나 웃으면서 학교길에 어, 상점을 들려서 간식을 먹고 분식을 먹고 또한 학원을 갈 때도 학원 버스나 아니면 걸어서 통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위 환경을 보면서 사리 판단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나쁜 얘기도 듣고 욕하는 얘기도 듣고 웃는 얘기도 듣고 이런 부분이 환경이 적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간접적으로 느끼는 생각하고 느끼는 환경과 아니면 느끼게 돼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미국은 없거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웃으면서 가다가 분식집에 들려서 분식을 먹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집을 걸어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간접적인 경험이 적게 되고 24시간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 동안의 환경적인 부분이 적다 보니까 대체로 아이들이 순 순진한 편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보기에는 순진하다 못해 단순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때 우리 가정 내에서는 더 많은 문화적인 더 많은 깊은 사고방식을 키워 줘야 되겠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게 한국의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온 다음에 한국말을 못한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 한국말을 못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주제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창피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어쩌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